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어,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과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럽 증시는 천연가스 덕분이다. 뭐 어제 유럽 증시만 열렸어요.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어 최근 들어서 지금 따뜻한 유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 동부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 날씨가 추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날씨가 상당히 따뜻한 뭐 지금 현재 영상 20도 까지도 올라가는 부분도 보이고 그런 날씨도 이어지다 보니까 어, 천연가스에 대한 어, 수요가 어, 지금 소비량이 작년 대비해서 50% 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유럽의 따뜻한 날씨가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우려감을 좀더 감수시켜 줬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분위기 한번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두번째는 2차 전지주들이 오늘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락폭 이 크게 나타났던 것이 결국 이제 중국이 과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우려감이 시장이 좀 형성됐다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유 a e 를 방문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탄소중립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순환매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 내용 좀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천연가스는 미국의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우리가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TTF 가스와 영국 가스 이두 가지예요. 이건 네덜란드에서 거래를 합니다. 최근에 이두 가지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자, 원로 따지면 48%가 하락을 했고 1로 따지면 14%가 하락을 15%씩 하락을 했어요 이게 최근에 이두 가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사실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뭐 다른 흐름을 보이고요 대신 TTF가스와 영국가스는 어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따뜻한 유럽이 이어지면서 일단 에너지에 대한 소비 가격이 소비가 줄었죠 줄면서 어, 지금 가스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졌다 어,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더 유럽 내에서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소득이라고 하면 어, 잉여금을 8에서 12% 정도를 잡습니다 우리가 8에서 1 2 정도를 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이 잉여금 안에는 우리가 예금 예금 또는 적금 어, 하는 돈을 모으는 돈이 포함되고 그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것이 유류비 또는 이제 에너지 소비에 대한 비 어, 그에 따른 금액들이 여기에 또 포함이 돼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투자 비용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류비가 상승을 하고 에너지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예금, 적금, 투자 비용이 줄겠죠. 자, 하지만 지금 현재는 유류비가 일부 감소하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크게 줄다 보니까 예금, 어, 적금, 투자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지표적으로도 미국의 그 유럽의 소비심리 자체가 개선되는 소비지표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 전일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 유럽가스가 오르더라도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미국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날씨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큰 변화가 없다면 어, 이런 다시 한번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하는 부분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전환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나머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또 경기침체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의 주요한 주제로 봐야 되는 것 어,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2차전쟁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하락을 했는데 어,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이 내용을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전 세계적으로 팔린 완전 전기차는 783만 대다. 자 전체 전기자동차 판매에서 10%가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유럽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국이 19%, 유럽이 11%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좀더 더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부분은 보도가 많이 안 나와요. 자, 중국의 완전 전기차 판매는 약 502만 대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전체 전기차는 783만 대인데, 그 중에서 502만 대가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더 연장선 상에서 들어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2021년도에 전세계 전기차의 생산량과 N 판매량 자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생산 판매량이 600만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0만대였습니다 약 50%를 차지했고 추가적으로 한개더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중국이 48%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지금 중국이 3분의 1을 차지했으니까 780만 대, 500만 대 차지했으니까 그러면 전기차 시장만 보면 66%라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 분야는 얼마를 차지했을까요? 배터리도 60% 이상을 중국이 현재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내 중국 차가 우리나라 배터리 쓰지는 않거든요. 음, 상당히 확률이 낮죠. 지금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 중국에서 생산을 해내는 테슬라 그,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지금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그대로 나타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차전지 LGNN 솔루션터 보겠습니다. 자, LGN의 솔루션이 오늘 4.6%가 하락했습니다. 자, 바닥에 대한 시그널 이후에 62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일부 붙이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걸 일봉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자일봉으로 지금 현재 돌려 보더라도 앞서서 낙폭가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반등을 붙이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일부 유입됐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지금 20선에 대한 이탈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더 하단에 있는 아, 44만 원 전후 가격에 대한 지지에 대한 움직임 하방 경직성을 볼 가능성은 있는 차례라고 봐요. 이미 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감, 중국이 그만큼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감은 시장이 반영됐다라고 보거든요. 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그거는 이제 좀 제한제는 44만 원 전후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SDI인데.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고, 자, 우리가 57만 원 선에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붙였는데, 오늘 61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삼성의 시대 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만원 전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감안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자체, 그러면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는 죽어버릴 것이냐. 2차 전지는, 우리나라의 2차 전지는 다시 한번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유수에 대한 팩트는 여기까지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추론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자 한국이 있다면 지금 중국은 유럽에 대한 시장과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점유율을 상당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자, 미국은 이런 중국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중국 점유율을 깨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 결국에는 유럽과 한국과 미국에 대한 동맹을 형성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동맹을 바로 IRA를 기반으로 진행을 해야지만 이 점유율을 타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절반을 보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배터리에 대한 시장은 확장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는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미국 본토에, 미국 내에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결국에는, 어, 점유율이, 미국 차들에 대한 점유율이 상승을 할 때,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종목을 구분할 때도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소재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다. 자, 장비주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부품은, 장비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또는 공장을 증설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현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총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23년도에 전기차 시장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미국의 반격이 시작된다고 라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지금 현재 60% 이상에 대한 전기차 시장 거기에 2차전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연히 깨기 위한 노력을 상당 부분 해내려고 할 것이고 결국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상당히 지금 위협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당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미국이 본격적인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 어이 전기차 충전소 충전소 관련한 기업들, 관련주들 또 함께 우리가 봐줘야지만 또 수익이 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2차전지 및 장비 관련된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부품은 어, 바로 이제 조지아라든지 엘라바마 관련해서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또 다시 한번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어, UAE와 탄소 중립 협력을 기대한다. 경제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여기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에. 오늘 시장은 상당 부분 반응을 했습니다. 자,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요. 탄소배출권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면서 조림 관련주들도 함께 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 항상 이 탄소배출권 얘기 넣으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골 손님들인데요. 한솔, 롬, 데코라든지 TK, 휴켐스 어, TKG 휴켐스 이런 기업들이 또 탄소배출권을 또 거래하는 기업들이죠. 자, 그리고 또 휴성 우선도 탄소배출권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은 크게 안올랐어요 그린케미칼 자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리고 KC 그린홀딩스 환경관련 1970년대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KC 코트레리 호황 우리가 흔히 탈황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KC 코트레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씩 다 움직였는데 자 제가 일부러 이 차트를 이렇게 돌려드렸어요. 돌려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KC 코트를또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을 했는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더 반등을 붙여내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고 자 KC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60% 이상이 하락을 했던 자리에서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반등폭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결국 음봉으로 마감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3,000원 밴드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9,000원 때까지 약 40% 정도 하락을 하고 반등을 붙여내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한솔 음대코 같은 경우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고 바닥에서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돌려내는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이제 UAE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전일 한 번씩 반짝반짝 움직였습니다.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도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어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에 조금 일부 조정 양상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또 탄수 배출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주가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결국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이슈에 의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제 조리돌림? 그냥 일부 순환매적인 매매만 단기적인 단발적 매매만 이루어졌던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탄소배출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 번씩 알고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 이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추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만 본다면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정도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넘어가자 자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이 항상 나오는 얘기가 k 시 그린홀딩스, k 시 코트렐, 한소롬데코 그린케미칼, TKG 휴켐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대장주를 좀 골라 본다면 대장주는 요기업이 이제 대장주죠 요기업이 사업회사 요게 지수사인데요 이 회사가 오랫동안 이 탄소배출권 또는 이제 환경 관련한 일들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속적인 이슈화는 가능하다 라고 보고 굳이 고른 다음에 이 두가지 기업을 좀더능력겨보자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다 보셨습니다 음, 저희가 내일장 추천주도 준비했는데요 뭐 지금 이틀 연속 어,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추천주들이 다들 그래도 밥그릇은 해주면서 하루에 5% 이상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내일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기업은 윤성 FNC입니다 자, 요 기업은 우리가 전극 공정 안에서 믹싱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극 공정 어,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조립 공정 활성화, 자동화, 뭐 자동화는 따르죠. 그래서 요렇게가 요 마지막에 가스 백이 디게싱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차례대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극 공정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드는 공정이고. 활성화는 충방전 공정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충전소와 또 연결됩니다. 충방전이니까요. 어, 조립 공정은 제일 단가가 떨어지죠. 사실 조립 공정, 말 그대로 조립을 하는 공정들이니까. 대신에 전국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PNT나 CIS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했고, 마찬가지로 윤승의 PNC 같은 경우에도 진입장비 높은 전국공정에 해당하는 믹싱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충분히 지금 자체에서 국산화를 이루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는 과정이니까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원래 어 우리가 ipo 때 상당한 기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장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 경쟁률도 낮아졌고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또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더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을 하고 2차전지 기업들 새로운 이런 윤성 의 n 시 같은 기업들 을한번큰 시세를 낼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